예로부터 지리산을 끼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돌아다니던 말이 있습니다. 들미파라, 드릅나무 산다. 그런 말돌 정도로 들미가 굉장히 고급이고 비싼 가격에 판매되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봄철이면 단풍치인 개발딱주와 들미 나무순은 꼭 먹어야 봄이 지나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예로부터 지리산 인근 지역에서는 굉장히 고급 나물로 치는 들미순은 물풀의 나무가에 들매나무의 순을 말합니다. 굉장히 고급 나물로 치는 들미순 인데요 강원도 경기도 이 중부 이북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 오늘 안지 제가 굴낙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꼭 보고 비교해서 물풀에 나무하고 영상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지난번에 경기 동부 지역에 갔는데 있더라고요 있는데 아쉽게도 들매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드미순이 아주 오동통한게 굉장히 좋습니다 연하고 드릅나무 같은게 연하고 왜왜 숨만 뚝뚝 소리 아주 경쾌한 소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좀 억세 보이잖아요 우에만 없으면 나무입니다. 이게 다 들미순입니다. 보시면 쭉쭉 올라와 있는 순들 이게 다 들미순입니다. 노란 꽃 피어 있는 동이 나물이고요. 자, 위에 올라와 있는 이건 나무 쭉쭉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이게다 들미순입니다. 들매나무순, 들미순입니다. 다안 따고, 우에 숨만, 우에 연한 숨만 뚝뚝 꺾어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